안녕하세요. 낚시대 제작하는 이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좋습니다. 응. 이렇게 낚시대는 응. 반드시 손잡이가 있습니다. 민물낚시, 바다낚시, 프라이시 나시, 모든 낚시대에 반드시 손잡이가 있습니다. 루어낚시대에서는 그립 형태를 보고 원그립, 투그립을 통상적으로 칭하게 되지만 정상적인 구분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단부 그립이 분리된 형태를 투그립으로 칭합니다만 투그립으로 제작하는 목적은 디자인에서 보면 하단부에 블랭크가 보이고 다양한 디자인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능성이 중요합니다 투그립으로 제작하고 나시대 하단부 끝부분에 장식품을 없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량은 물론 줄게 되지만 조사님 입장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나 알미늄 캡을 없이 제작한다면 10그랜 정도의 중량을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탈 시에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단부의 중량 감소는 로드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낚시대 제조 입장에서는 쉽게 낚시대 중량을 줄일 수 있지만 역으로 하단부에 돌이나납자질을 무게추를 넣어서 무게중심을 낮추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록 중량은 증가되지만 무게중심 이동으로 조선진 입장에서는 무게감에서 가벼운 감을 갖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뒤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옮겨가기 때문이죠. 제품 선별 시에 중량이 무조건 가볍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닐시트 위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닐시트 위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손을 운영하는 원핸드와 두 손을 운영하는 투핸드로 구분되죠. 장타 원거리 캐스팅에는 두 손으로 운영하게 되겠죠 또한 선사에서 대물 을 랜딩시에는 한 손으로 운영하시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갯바위의 워킹낚시아에는 손잡이 하단부가 너무 길어지면 이동과 운영시에 불편하여 손잡이 길이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대선타시에는 하단부 길이가 손 안에 딱 들어가는 짧은 제품이 운영하게 편리합니다 장타 원거리 캐스팅에는 낚시대 선택 시에는 통상적으로 닐 시트 중심부 닐을 장착했을 때닐 중심에서 하단부의 끝부분까지 길이가 어깨에 놓을 만큼 제작하는 것이 운영하시기 편합니다 원핸드 캐팅시에는닐 중심부를 잡고 로드를 팔목에 부착했을 때 팔꿈치 끝에 약간 못 미치는 제품으로 선택한 것이 통상적으로 운영하기 편한 느낌을 갖습니다 하단부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무게중심에서 유리한 가벼운 감을 얻겠지만 하단부 길이가 길어는 만큼 닐 중심에서 상단부 토카이드까지 길이가 짧아지므로 비교를 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너무 짧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손상을 하시는 경우 옆구리에 끼고 운영하시게 하단부 길이가 길어져야 합니다 닐 중심을 잡고 옆구리에 견착하였을때 손잡이 끝이 약간 뒤에서 잡힐 정도로 남는 것이 유리합니다 너무 길게 제작하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동 시에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선상에서는 반드시 부력조끼를 입어야 하기에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파핑이나 지금 원전하시는 수그립 형태의 날시대로 제작하지 않고 원그립을 제작하여 운영시의 하단부 어느 부분을 잡아도 손안에 힘있게 잡히는 굵기의 그립을 선하게 됩니다 부실이 삼치, 농어, 대문을 올리는그기분에 맞는 로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로드는 조사님들의 특성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계획에 맞게 제작된 로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니터질전정 로드는 견뎌지는 파워풀한 날시대로 파워풀한 날시대로 선택하시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혹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